안녕하세요. 검프로 딸기예요. 저면 간수로 물 듬뿍 주고 외출하고 왔더니 우리 땅꼬마의 흔적 <웃음> 방울복랑 우주목 살려 여러분 꽃피는 염자금이에요. 꽃피는 염자금에서 싹이 나왔어요. <웃음> 귀엽죠? <웃음> 지금 이렇게 한지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꽃피는 염자금에서 이꽃이 성공 이 아이는 누구죠? 이 아이는 파라다이스 금이에요 파라다이스 금 파라다이스 금 너무 이쁘죠? 아직 애기 애기 하죠? 파라다이스 금 새로 들어온 신상 다육이 영상 찍느라고 제대로 못산것 같아서 또 다육이 쇼핑 다녀왔죠 영업 마감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인천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 택배는 안되는 매장 인천 다육 도소매점 다함께 보시죠 벤바디스 이어서 오리온 1,400원 국민 다육이 위주로 촬영했어요 시설송 문가드니스 며칠 전 구입한 문가드니스 귀여워서 오늘 또한 포트 더 샀답니다. 평일 9시 일요일 11시 오픈하는 인천다육도소매점 며칠 전 건프로가 구입한 문가드니스 화분 가리 해봤어요. 인천다육도소매점 신상 다육이 모두 30% 할인하는 거 알고 계시죠? 수연 어제 새로 들어온 아이인데요 영상 촬영하느라고 깜빡 잊고 구입을 못했어요 이렇게 귀여운 1,400원 수연 보셨어요?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가져가서 분갈이 해봤어요 수연! 새로운 옷 입으니까 또 고급 고급지죠? 수연 근사한 베이비 핑거 이 아이를 누가 1,400원이라고 하냐고요 환엽 송록 핑크립스 핑크 립스 물 잘드기로 유명한 아이죠 매직잼 골드 원종 자라고사 바닐라비스 왠지 또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새 포트 더 구입하고요 요즘 꽃대 올라와서 아주 귀엽죠 50년 옥 이번 신상 중에 단연 돋보이는 아이죠 경화금 아파트에서 키우기 쉬운 아이죠 비교죠 한주 1400원 국민 다육이 보고 계십니다. 익스펙트리아 철화 다육이들의 이름은 정말 끝도 없죠. 홍화장 이 아이들도 화분으로 새 옷을 입으면 그렇게 귀엽고 건강할 수가 없어요. 홍화장 네, 저는... 핑클 루비 아주 아주 짱짱하고 딱을 딱을 하고 영상 찍다가 또 홀딱 반해 가지고 몇 포트 구입했죠 이렇게 얼굴이 딱 보이다가 자구가 그냥 세개네 개씩 달린 핑클 루비 모두 (1400원) 미니 염자 염자 종류가 엄청 다양하죠 <웃음> 맵이나 맵이나 자구 딱을 딱을 (1400원이요?) 에게리아 미니고사옹 올여름에 특히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아주 무사히 건강하게 잘사는 아이들 미니고사옹 건프로 다육이 영상은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버튼 눌러주세요 일본세럼 1400원 1400원 애터미 다요기에 디귿도 모르는 지인에게 합식해서 몇 포트 보냈더니 아주아주 좋아하더라구요. 귀여운데 또 빨갛게 물들기로 유명한 아이죠. 합식하면 아주아주 아주 귀여워요. 레드베리. 요새 한창 꽃대 올라오는 원패초. 은분이 반짝반짝. 조이 스틀루크. 건강하고 따글따글 따글 물들면 아주 귀여운 루비틴트 물 좋아하는 아이죠 당인 건프로의 솔직하고 담백한 다육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따봉 자려전 큐빅 프로스티 여기까지 모두 1,400원이요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다육이 러블리 로즈 1,400원 다육이 쇼핑 과소비 영상 미니 수주성 1,400원 메모하면서 영상 봐주세요 미니멀하게 사는 인생은 다음 생에 경화금 보시면서 애성 예전에 한인기 했던 애성 요즘 다시 인천다육 도소매점에 나타나고 있죠? 애성 1,400원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매일 보고 있는 실버스타 세 포트나 있는데도 또 건강해 보이니까 자꾸 사고 싶은 거 있죠? 실버스타 리틀잼 1,400원 누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세 포트 구입했는데 누구한테 줘야 하나? 레티지아 육아 스트레스를 다육이 농장에서 푸는 여자, 다육이 매일 사는 여자, 건프로 영상 속 다육이들 모두 1,400원에 현금가 구입 가능하십니다 수연, 오늘 구입해서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에 분갈이 해봤어요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나눔, 마감은 11월 30일입니다 벤바디스국민다육이 여러 아이들, 오리온, 취설송 이런 아이들 모두 합식해서 심으면 아주 귀엽고 건강한 아이들이죠? 가을에 더욱 예뻐지는 벤바디스 다육이 화분 나눔이요?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언박싱 영상의 동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아르제 루신다 솜털이 뽀송뽀송 웅동자 금 에스테크놀 알로에 같이 생겼죠 뾰족뾰족 초록초록 연두연두 불야성 금 성을여 얼굴이 그냥 2도3도 난리 났네요 온슬로우 섭세실리스 금 알바뷰티 인천다육 도소매점 신상다육이 국민다육이 다양한 창종류 모두 30% 할인 중입니다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에 라울 심어 봤어요 오래 먹을수록 향기가 나는 다육이죠 라울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 인천다육도소매점 다양한 다육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님 주인님 <웃음> 우연히 들어가면 그냥 못나오는 여기 쇼핑하면 후다닥 딱 나오셔야 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따뜻해지면 분홍꽃이 피는 흑려완 미리 구입했어요. 달달 구워서 시꺼먼 피부가 매력적인 흑려완. 전국에 계신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육이 쇼핑에 건프로의 다육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매일매일 다육이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보시는 다육이들 모두 가격표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시고요. 평일 9시, 일요일은 11시에 오픈하는 인천 다육 도소매점 다육이들 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건프로 다육이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남은 영상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주변에 건프로 다육이 영상 소개 많이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다육이 사는 여자. 여러분들께 다육이 쇼핑 즐겁게 힐링하시는 영상 올려드리는 건프로. 모두 즐겁게 다육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